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반짝반짝한 하루 보내셨나요? 자, 햇살 가게, 햇살 미랑또 만나봤죠? 자, 반갑니다 <웃음>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즐거운 추억 많이 사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까지 이제, 그럼 또 식사 시간이 남아있겠죠 네. 음악을 조금 줄이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어... 했다가게 오늘 그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요 자 경기미 간척지 쌀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벌써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채팅창도 띄워 놓을게요 어,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자 좋아요 하트 사랑합니다 <웃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사랑하고요 그냥 봐주시는 분들도 저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와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요 자 아,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경기및 간척지쌀 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오프닝 먼저 한번 볼까요? 아, 아 입맛이 꼽히는쌀 어떤 건가요? 바로 여기 보시는 백진주 보기만 해도 하얀 기분 좋아지는 쌀 바로 백진주쌀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좋죠? 소화도 잘 되는 그 백진주 살 자, 백진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햇살가게에서 백진주 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프닝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제 썸네일 한번 띄워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백진주. 자, 어떤가요? 이름이 참 백진주 이쁘죠? 진주 하면 하얀 그 목걸이가 생각나는데요. 자, 아, 어...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주 목걸이 이렇게 건네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백진주쌀, 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집밥으로 해주시면 정말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면서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하는 백진주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할게요. 우리 백진주쌀은요, 어, 2002년도에 나온 신품종 쌀이에요. 그 찰진 걸로 유명합니다. 아, 찰지고 소화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찾아요. 남성분들이 주로 구매하는 바로 쌀. 바로 이 백진주 쌀입니다. 찰진 것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 어, 쌀은, 그, 소화가 잘안 되는 성분과 소화가 잘 되는 전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백진주는요, 소화가 잘안 되는 아밀로스 성분이 거의 없어요. 9.1%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맵쌀은2 30% 이렇게 되죠. 엄청 그 찰지고 소화 잘 되는 쌀. 그래서 고기랑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일반 아이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잘안 되는 그런 분들,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구매하시고 만족하는 그 쌀입니다. 그리고 쫀득쫀득한 그 식감 때문에 많이 찾으세요. 자, 저는 주로 요 백진주랑 현미 많이 섞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자꾸 곡밥 드시는 분들 많이 요거 주문해 주세요. 작곡밥 입이 거칠죠? 그때 요 백진주 섞으시면 잘 어울립니다. 쫀득쫀득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 어, 여기 기사는 있다가좀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어, 뭐, 당뇨에도 유용한 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식당에서도 많이 쓰는 쌀이에요. 경기미 이 백진주는요 여러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저희를 보내드리는 이 햇살각에서 보여드리는 거이 상품은 경기미 백진주 쌀입니다. 경기미 백진주 쌀. 경기미가 좋은 거 아시죠? 경기미 경기미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경기미 간척지 쌀입니다. 간척지 쌀. 네. 간척이 쌀이 또 유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토양이 좋아서 그 좋은 토양에서 자라난 바로 경계 미 쌀입니다. 바로 백진주요. 백진주 TV 여러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 요리 프로그램에서 나온 소개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쌀입니다. 백진주. 여러 논문 그리고 여러 기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그, 식당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많이 쓰겠죠. 고깃집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 소화가 잘 되는 쌀이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쌀. 아, 일반 맵쌀에 비해서 찰지고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그, 기름진 음식하고 고기를 드셨을 때, 이 일반 맵쌀을 주는 식당보다는 이런 백진주같이 소화가 잘 되는 쌀을 주는 곳이 좀더 고객을 고를 배려하는 거겠죠. 그런 맛집에서는 고기를 먹고 나서 그이 밥으로 후식을 해 먹었을 때 아마 속이 편안하게 해서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별 다섯 개를 줄거예요 여러분. 좋은 재료 쓰는 것이 바로 맛집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트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 이 라이브 때 이렇게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 라이브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온라인의 단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바로 온라인의 단점이 뭐예요 파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온라인 이 쇼핑 라이브는 파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제가 팔고 있죠 자. 이렇게 얼굴을 보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의 단점이 이거 누가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감을 몰라요. 그래서 후기 열심히 보죠. 근데 이 쇼핑 라이브는 이 파는 사람을 딱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이 없습니다. 저를 보시고 그리고 이 상품이 좋은 것을 인지하셨어요. 설명 드리시고 이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햇살 가게에 반짝반짝한 금전의 기운을 제가 담아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가장 신선한 쌀 이거는 생산자 직송으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신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서 보낸 게 아니고 생산자 직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구매해 주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웃음> 아 이렇게죠. <웃음> 네. 어, 백진주 관련돼서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백진주 쌀은요 당뇨에도 유용하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신문 기사에 보면 당뇨에 유용한 쌀 해가지고 백진주 쌀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백진주 쌀왜 유용할까요? 아 의약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뇨에 좋으신 당뇨분들은 보통 이제 작곡을 많이 섞어 드시죠 그때 어, 어떤 것이든 이제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한데 이 백진주살은 작곡을 섞어 드실 때그 작곡의 거슬거슬함, 그런 것들을 잘 잡아줍니다. 어우러지게 해줘요. 왜?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서가 잘 되기 때문에 그 거친 그 작곡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유용하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요? 출로 어르신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당뇨에 유용하기 때문에 자꾸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백진주쌀을 구매해서 여러분들 사서 드십니다. 어디서요? 이 햇살 가게에서 지금 구매하시면 됩니다. 경기미 백진주쌀이에요. 여러분 어 백진주쌀 음, 제가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어, 백진주 백진주 백진주 아이고야, 아이고, 이제, 미친다. 어, 챙겨놨었는데, 어디로 갔는지안 보이네요. 자, 요, 또 다른, 제가, 기사 상품, 보여드릴게요. 요, 백진주 쌀이랑 같이, 수양미랑 같이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양미랑 백진주를 섞었을 때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요리사분들이 그걸 많이 찾아냈는데 요리사분들이, 이제, 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봤을 때 어떤 게잘장 좋더라 이렇게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아, 이렇게 대접합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주로 한정식 그 돌솥밥 많이 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대접을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정식당 돌솥밥지 이런 데서 이 상품을 많이 구매하세요. 백진주랑 수연미랑 함께 구매하세요 이렇게 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합포장 상품이 있는 거예요 합포장 상품 지금 구매해주세요 그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문 기사를 보면요 여기 보면 과학하듯이 밥을 짓다 라고 써있네요 과학하듯이 밥을 짓다 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사 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바로 맛있는 재료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요리사 분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러가지 찾아서 해보니까 백진주랑 수양미를 가지고 섞어서 7대3으로 섞어서 깨끗이 씻어서 솥밥으로 내니까 아 입맛이 좋더라 밥맛이 좋아서 손님들이 만족하더라 라는게 이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이 상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따로 구매하시는 거다 훨씬 저렴합니다. 네, 요 상품 지금 구매해 주세요. 신문기사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요리사 분들이 추천하는 그 레시피예요. 도전해 보세요. 어, 주의점은 쌀을 씻을 때 하얀 물이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어... 다른 거 저희가 그 어, 관련돼서 어, 집에서 해본 게 있어요. 택스도 저도 해봐야지 알잖아요, 여러분. 네, 집에서, 저는 그 요리사분들은 7대3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 계량하는 게, 어, 좀 번거로워서 반반했어요. 백진주 반, 수양미 반, 이렇게 해서 반반 해가지고 쌀을 깨끗이 씻어봤습니다. 자. 저 하얀 물이 뭐냐면 전분이에요, 전분. 이 전분이 밥할 때 그대로 다 들어가 버리면 텁텁 합니다. 그래서, 아, 투명한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으세요. 그게 요리사분들의 정성입니다. 그게 노하우예요. 그, 투명하게 해서 밥을 지으면요. 쌀 아래 그 맛이, 고유의 그 맛이 다 느껴집니다. 밥할 때또 마찬가지로, 그, 다시마 넣으면, 그, 그 감칠맛이 납니다. 우리 라면에도 다시마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감칠맛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에요. 우리도 그걸 이용해 봐야죠. 다시마 넣으시고 저는 집에 있는 게살로 어... 꼭그 아시는 지인이 이 개사, 대게를 선물로 해줬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좀 발라서 이 솥밥에 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솥밥 많이 드시잖아요. 영양밥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집에서 드시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영양밥 할때 이것저것 뭐 자기 마음대로, 취향대로 넣어서 해 먹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게살을 넣어봤는데, 부드러운 백진주와 수양면 너무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화자찬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보통 솥밥은그 강불로 끓을 때까지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불로 전환한 다음 20분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한 5분 정도는 뜸을 드리고요. 저는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참기름 한번 둘렀어요. <웃음> 그리고 5분 정도 뜸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어, 맛있게 보이지 않나요? 자,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어, 요리사 분들이 왜 백진주랑 수양미를 그 섞어서 밥을 지이라고 하는지 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렇게 해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그 양념장에다가 어, 김에다 싸먹어봤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집밥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기만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어,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집밥 많이 뭐 할수록 행복한 사랑새가 무럭무럭 크게 됩니다. 여러분. 한입 아, 벌려 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자, 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아, 벌리세요. <웃음> 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집밥 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아, 예. 네, 아, 진 오늘 지금 봤네요 백진주 체기가 대박이라 하시고 김우경 님 아, 아 반갑습니다 오늘 소원 풀으셨다고요아 다음에 진짜 사가지고 직접 해보시면서 또 소원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소원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채팅으로 말을 걸어 주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이 라이브 할때 이렇게 말을 걸어 주신 분들이 저에게는 진짜 친구 같습니다 왜? 네. 아, 저 혼자 이렇게 말을 할때 약간 저그 답답한 게 있어요. 이게 말을 걸어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진짜 대화하는 느낌이 나는데 그냥 저 혼자 떠들면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쇼핑 호스트가 된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진짜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왜 우리가 물건을 살때 가게 주인분들과 얘기도 하면서 구매를 하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갖고 싶어요. 그 오프라인에서 막 갖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오프라인에 가, 오프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감 어린 것을 이쇼 어, 라이브 홈쇼핑에서 이제 갖고 싶다가 이 라이브 쇼핑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주인장과 진짜 얼굴 대면하면서 구매한다는 거.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텍스트만 보고 사진만 보고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믿을 수 있다. 아, 제 얼굴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집밥 어, 꼭 해서 드세요. 요리사분들이 추천하는 레시피예요. 백진주, 수양미 섞어서 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렇게 되고요. 어, 이제 수양미도 저희가 같이 팔고 있습니다. 수양미. 아까 좀 전에 백진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수양미 소개시켜드릴게요. 수양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 경기도 화성시 여기 화성이라고 써있죠. 경기도 화성 이렇게 화성시 대표브랜드입니다. 햇살들이 마크 보이시나요? 아이고 여기 햇살들이 마크 여기 보이시죠? 햇살들이 햇살들이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어디? 지자체 브랜드요? 경기도 화성이에요. 경기도 화성 지자체 마크입니다. 지자체 마크가 딱 붙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 좋다, 자신 있다, 내가 보증한다, 지자체, 경기도 화성 이름 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 얼굴 걸고 햇살 가게에서 물건 팔고 있는 것처럼 화성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이름 딱 바꿔서 화성시에서 보증합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구매하시오라고 홍보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대표 브랜드 수양미 지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님들 주로 많이 찾으세요 아까 백진주는 주, 그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 수양미는 어 주부님들이 많이 찾아요 왜 그러냐면 특성이 어 구수하면서 고들고들하면서 찰진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주부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백진주는 쫀득쫀득하고 아주 찰지죠 근데 그거를 아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부님들은 그보단덜 찰지면서 고들고들하면서 이게 구수하면서 이게 잘 어우러진 걸 찾으세요 주부님들의 취향을 딱 저가, 저적, 저격한 쌀 바로 요 수양미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죠 무슨 땡스토랑에서 요리사분들이 요걸 가지고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아 손님이 오셨네요 잠깐만 계세요 요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계세요. 네, 손님이 오셔서 응대 먼저 할게요. 저희는 라이브 그 매장에서 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 잠깐 멈춰야 됩니다. 네, 햇살 미남 또 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반짝반짝 하셨죠? <웃음> 기분 좋은 미소 가득한 하루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햇달가게 햇달 미남만 봐도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웃음> 예. 아 예. 제가 예전에 묻혀는 농담 하나 던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젊은 셨을때 이제 연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 예전에 이제 어린 제 동생 친구가 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그 친구가 아주 처음 연했던 때라서 되게 그 저한테 슬퍼하면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는 보낼 수가 없어요. 네, 손님이 가셨습니다. 손님이 가셔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 햇살 가게는 매장에서 바로 라이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님이 잠깐 오시면 이렇게 잠깐 어, 녹화됐던 것을 틀어놓고 다시 응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잠깐 요런 것을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어, 매장에서 그리고 생산자 직송하는 바로 그 햇살 가게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생산자 직송 응? 상품 햇살갈 경기미 간쳐지 쌀입니다 여러분 자 수양미 지금 제가 수향, 그, 소개하고 있었죠 주, 주부님들의 취향을 딱 저격한 쌀 바로 수양미입니다 여러분 수양미는 구수한 어, 향이 특징이에요 어, 그래서 집에서도 저는 집밥을 많이 해는데 별미로도 많이 해 먹습니다 어, 그냥 집밥이 아니고요 아, 흔한 가끔씩 어, 이렇게 되고 뭐 저렇게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봅니다.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대신에 수양미를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구수한 수양미, 구수하고 고들고 그러고 찰진 맛이 어, 그 파스타면하고 아,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알리오 올리오 뭐죠? 마늘에다가 올리브유 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 파스타면 대신에 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 네, 요리요. 수양미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어, 수양미는 그 4kg짜리 상품도 있습니다. 4kg짜리 상품도 있는데,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퍼팩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지퍼팩 포장. 4kg짜리는 지퍼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어 여러분들 쌀 받으면 밀폐용기에 많이 옮겨 담으시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쌀의 신선도가 오래 갑니다 쌀은 식품이에요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밀폐용기에 담아놓는데 이 4kg는 지퍼백 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4kg이기 때문에 무게가 적지요 그래서 어, 들어 올리기에 옮겨 담기에 옮겨 놓기에 보관하기에 편합니다 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선물 많이 하잖아요. 효도살 많이 하잖아요. 주부님들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챙겨 드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요 10kg 짜리 들기가 버거워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4kg 짜리 두개 상품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걸 받고 참 좋아합니다. 이 4kg 짜리기 이 때문에 들고 옮기기가 편해요. 그래서 아이고야 고맙다 얘 예. 밥도 맛있더라. 그리고 너무 편하다. 지퍼백이라서 따로 옮기지 않아도 좋더라.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전화걸 거예요. 저렇게 리플이 달렸어요. 후기가 달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4kg 짜리도 괜찮습니다. 아 물론. 아, 4kg 짜리가 아,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웃음> 네. 지퍼백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퍼백이라서 편리해요. 여러분. 편리함이 여러분. 아, 편리한 만큼 아,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쌀 가지고 여러 가지 간식도 많이 만들어 먹어요. 그냥 밥만 해 먹는 게 아니라 누룽지도 만들어서 먹어봅니다. 아, 왜냐. 그 우리 누룽기를 만들어서 먹으면요 그 주전부리 할때참 좋습니다 왜냐면 과자 밀가루 빵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살찔 염려가 있죠 그래서 남는 밥으로 이렇게 쫙 밀어 가지고 오븐에 한번 구워 봅니다 그럼 오븐에 구우면 아, 맛있는 누룽지가 됩니다. 누룽지는 그한번 이렇게 딱 굳어버리고 타버렸기 때문에 그 탄거는 탄소가 탄소가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돼요. 그래서 주전부리로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씹으면 오독오독해지면서 뇌가 깨어나죠.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할 때 어, 어디 머리 많이 쓰죠. 머리에 많이 필요한 게 뭐죠? 포도당입니다. 그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많이 그 누룽지 해서 줘 보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찰진 쌀 미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다 경기미 찰진 쌀, 어, 간척지 쌀입니다. 간척지 쌀. 아, 구매 감사합니다. 지금 알림이 계속 오고 있네요. 아, 구매하시면 저한테 알림이 이렇게 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네, 어, 말씀을 이렇게 걸어주시, 아, 네, 민님 또, 아이고, 저번에도 구매해 주셨는데 또 구매해 주시네요. 아, 민님 반갑습니다. <웃음> 아, 사랑합니다. 아 여러분 아, 이렇게 라이브 쇼핑으로 구매하시는 것만큼 그만큼 그 뭐, 신뢰감이 돋는 게 없습니다. 왜냐 아 그냥 일반 오, 어,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것은 그냥 텍트만 스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가 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와.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파는 사람을 보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겠습니까 제 얼굴을 걸고 햇살 가게를 걸고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매해주세요 생산자 직송 입니다 어디서요 경기미 화성시 그리고 간척칫살입니다 남양만 간척칫살 좋은 거다 있어요. 경기미, 화장시, 일교차가 큰 봄, 간척지 쌀 그리고 GAP 마크가 달려 있어요. 아 우수 생산자 인증 마크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해드린 이 찰진 쌀 경기미는 어, 미오품종입니다미오품종은 2017년에 등록된 쌀이에요. 어디에요? 국립종자원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네, 등록된 쌀입니다. 신상품 좋아하는 분은 이쌀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쌀은요 <웃음> 많이 수확이 돼요. 수확량이 많아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맛도 당연히 좋고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물로도 많이 하고요. 일반 식당에서도 많이 씁니다. 재료에 신경 쓰는 일반 식당에서 많이 써요. 아까 수양미, 백진주 이런 것들은 일식집이라든가 고깃집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는 이 찰진 쌀 미요 많이 씁니다. 왜요? 아 어, 찰지고 효가잘 되고 어, 가격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에 보면 제가 딱 들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수양미 백진주 요 찰진쌀이에요 왜 네, 이게 이 효도쌀 삼총사라고 합니다 이 효도쌀 삼총사는요 선물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요? 어, 부모님한테 한 달에 한번 선물해 주는 그쌀 바로 그 이게 찰진쌀 어, 효도쌀 삼총사입니다 아, 가격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쌀을 많이 찾으세요. 여러분들, 어디 선물해 줄 때, 아, 요 찰진 쌀 선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좋냐면, 10kg 상품이잖아요. 10kg 상품. 딱 받았을 때 부피감 있죠? 무게감 있죠? 그리고 한달 동안 내내 먹어요. 한달 내내 먹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세번 먹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떠오릅니다. 아, 이 맛있게 먹으면서. 굳이 말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떠올라요. 여러분, 요즘에 마케팅이 어때요? 네 여러분 선물해줄 때 가장 좋아하는 게생생내지 않아도 떠오르는 그게 바로 좋은 선물입니다. 바로 먹을 때마다 무시적으로 떠오르는 하루에 세번한달 동안 내내 이게 바로 어, 쌀을 선물할 때 좋은 겁니다. 부담도 없어요. 3만 원대이기 때문에 어떤 쌀 많이 한다고요? 수양미, 백진지 요, 찰진쌀 많이 선물합니다. 그래서 새우도 쌀 삼총사라고 하고요. 명절때만 되면 어, 거래처 분들에 많이 선물하는 게 바로 이 쌀입니다.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하시면 너무 좋아요. 인상이 인상이 딱 남을 겁니다. 언제까지? 한달 내내. 이 3인 기준으로 하루에 세번 아, 인상이 딱 남는, 의시적으로 기억에 남는 쌀. 바로 이 찰진 쌀. 수양미, 백진주, 이 찰진 쌀 3개가 가장 아, 인기가 많은 쌀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요거 집에서 집밥 해 먹을 때요 여러 가지 장,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무만 만들어 봐요. 아이들 교육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바로 어, 음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어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 먹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교육할 때는 결과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 과정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결과를 알 수가 있기 때그 무언가를 이해하는 게움이 돼요. 훈육할 때, 교육할 때 가장 합니다, 여러분 아 어, 요거는 이제 찰진 쌀 가지고 실험한 도표예요이 결과물만 결과만 알려드릴게 요 찰질수록 맛도 좋고 보관성도 좋다 이 말이에요 더 복잡하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표만 봐도 머리가 어지럽죠 <웃음> 네. 찰질수록 좋다. 자, 백진주 수양미 미호살이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냉동했다 해동해도 맛있어. 여러분들 밥을 할때 한꺼번에 많이 하기도 하시잖아요. 전기 밥솥에다 4, 5인분 해가지고 냉동했다가 아, 저,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때그때 해동해서 먹, 먹기도 하잖아요. 그때 좋은 살이 바로 백진주 수양미 찰진살 이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네, 어, 어떻다고요? 찰질수록 고관성도 좋고 맛도 좋다 에이,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쫙 어, 정리를 할게요 백진주 쌀이 가장 찰집니다 맵살 중에서 가장 찰지고 소화가 잘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장 좋아한다고요? 바로 어, 남성분들이요 일하다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소화가 잘 안되고 체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일반 성인보다 그 소화력이 낮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요. 왜? 가장 찰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 왜? 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그 소화가 잘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맵쌀보다 아밀로스 성분이 적어요. 아밀로스 성분이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이어서 어, 소화가 잘 안돼요. 근데 그게 9.1%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일반 맵쌀은 20-30% 렇게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백진주는 굉장히 아밀로스 성분이 낮습니다. 9 1예요그래고 보시면 미오쌀의 중간 그 다음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또 있기 때문에 싸면서 찰진 맛있는 쌀입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 가성비 좋기 때문에 일반 어, 가정집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 식당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수양미 수양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찰진 건 나는 싫어요 구수하면서 찰지고 고들고들한 게잘 어우러진 게 좋아요 하시는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주부님들이 많이 찾는그쌀 그리고 할머니, 아버님 선물해주면 가장 만족하는 쌀이 바로 요 수양미입니다 아, 소화도 잘 되고요 저아미노스 성분 쌀이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맛있고 신품종 쌀이고 아주 좋아요 만족도가 높은 쌀 바로 수양미 예,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렸고 우리 고객님들도 많이 이거 만족 별 다섯 개 매번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분들이요 바로 요 대머리 칼국수 사장님 고맙습니다 수원 영통에 계신 사장님이에요 갈국, 칼국수집인데 칼국 쌀을 저희한테서 구매하십니다 좋은 쌀을요 그냥 쌀은 맵쌀이 아니고요 좋은 쌀을요 아주 싼쌀 써도 되는데 왜이 좋은 쌀을 이 햇살 가게에서 구매하실까요 바로 맛있는 쌀이고 어 좋은 재료로 손님들한테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별 다섯 개 리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무조건 좋은 재료 쓰는 게 정답이지만 싼 재료 쓰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 쓰는 곳이 맞출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좋은 재료 쓰는 곳에서 한번 맛을 봐,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에 계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봉담 수원 봉담에 계신 갈비꽃 사장님도 저희 햇살 가게에서 많이 구매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진 고기와 잘 어울리는 쌀이 어떤 쌀이라고요? 바로 백진주 쌀입니다. 백진주 쌀은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기랑 잘 어울리는 쌀이라고 말씀드렸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속에 부담이 없습니다. 먹고 나가면 아 속이 편한 쌀. 바로 백진주 쌀 지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갈비꽃 사장님들도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고요. 한패동, 그, 일식집에서도 이 수양미를 많이 구매하십니다. 30년 경력의 호텔 주방년 출신, 예, 그, 주방장님께서 매번 수양미를 구매해 가세요. 왜요? 그, 일식집, 초밥에 가장 어울리는 쌀이 바로 수양미다! 라고 그러면서 매번 구매해 가십니다. 직접 오셔서 가져가세요. 왜? 햇살 가게에서 이 수양미가 매번 신선하게 생산자 직송으로 보고, 그, 발송해 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매해 주세요. 믿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어, 가성비가 좋은 쌀이 또 있습니다. 아, 좋은 쌀 많이 있죠. 근데 가격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죠. 경기미 간첩지 쌀 바로 이 행복이든 경기미입니다. 강, 그 가성비에 중점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경기미, 경기미 행복이든 쌀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들었어요. 왜요? 집밥을 많이 할수록 행복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어, 집밥을 많이 할수록 이혼율이 떨어집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밥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전에 아, 어, 밖에서 많이 외식을 하고 그러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집밥을 많이 하면서 이혼율이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집밥을 많이 할수록 행복도가 높아갑니다. 행복이든 경기미, 간첩칫쌀을 지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의 햇살 가게에서 지금 밑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지금 햇살 가게에서 행복이든 경기미 구매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 구매 감사합니다. 농산물이다 보니까 제 생산지를 설명을 안해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또 알림이 계속 오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 생산자 직송. 그 저희는 독점 rpc 예에서 그 생산해서 GMP 인증 마크 보이시죠? g p 인증 마크 우수 생산자 인증 마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크 있으면 그냥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크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생산 시설 다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바로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로 제가 보여드릴게 요 어디에서 생산하고 있나 바로 위에 보위 지역이 서울이고 밑에가 경기도 남부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해안가에 인접해 있죠. 경기도 남양주 남양만 간척지에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해안가 그리고 간척지 쌀요세 가지를 강조해드립니다. 왜냐? 경기미가 맛있는 이유가 있고요. 해안가 그리고 간척지 쌀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교차가 크고요. 일교차가 크면 품질이 좋아집니다. 일교차가 크면 밀도도 높아지고 당도도 높아지고 그 과일 같은 것들 맛있는 좋은 생산지 우수한 생산지에 보면 품질이 좋은 것들 대보면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은 그런 것들입니다. 왜? 일교차가 클수록 압축성장하고 밀도가 높아지고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쌀도 해안가쌀, 경기미, 가색쌀이 유명합니다. 간척지는 어, 강을 따라서 쭉 뭐가 내려오죠? 바로 토양금. 해적물들이 하구에 쌓이겠죠. 그 하구를 뚝 막아가지고 맞는 게 간척지고 그 간척지에는 토양이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옥토제옥토, 그 옥토 위에 지은 쌀이 간척지 쌀입니다. 여러분, 간척지 쌀은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쌀, 바로 간척지 쌀. 경기이미, 해안가, 일교차가, 큰 곳, 거기다 저희는 바로 농민과 계약재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농민들한테 그 이익이 갑니다. 여러분 농민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생산자 직송입니다. 네. 그리고 같이 찹쌀도 팝니다. 찹쌀은 아, 국내산 상품이에요. 그작곡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것을 저기 이렇게 수매를 해서 저희가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으로 폐기가 돼서 나갈 거예요. 어, 찹쌀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화 잘 되는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 이 찹쌀을 많이 구매하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세요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 민감할 때 여러분들 소화가 잘 안되죠 민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군것질만 하게 되잖아요 단 것만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럴 때이 찹쌀을 섞어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저탄수화물증이 걸립니다 저탄수화물증의 증상은 바로 어, 신경증이에요. 신경이 많이 냈고, 그, 견디는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견디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인내심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그, 막, 그죠. <웃음> 곤두사 있고, 신경이 곤두사 있고. 그래서, 이 식단만 잘 하셔도, 이 찹쌀만 잘 섞어 드셔도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요리 재료로도 많이 쓰여요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은요. 발효도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으로도 많이 쓰여요. 막걸리, 식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고요. 또 요리 재료로 약식 이런 것도 많이 쓸수 있습니다. 약식 한번 볼까요? 집에서 쉽게 약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약식을 만들 때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아 바로 전기밥솥이 있습니다. 전기밥솥! 전기밥솥만큼 우리 삶을 편하게 해준 게 없죠. 자, 전기밥솥에 그냥 재료를 넣어서 섞어주시만 하면 그 약식이 완성이 됩니다.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음, 재료를 섞어서 전기밥솥에 넣어서 30분만 기다리면 약식이 돼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 찹쌀을 쪄서 이것을 했죠. 그래서 번거롭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섞어놓으면 알아서 전기밥솥이 약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그 나중에 할 거는 틀에다 넣어서 굳히기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제빵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쁜 틀에다가 그 약식을 아이와 함께 붙여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약식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아요. 옛날 같았으면 잔치집에서나 먹던 이것을 이 약식을 이제는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쉬워그는 섞어서 마지막에 붙인 틀에다가 넣어서 붙이기만 하면 될 만큼 그게 귀찮으시게 떠서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쁜 틀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해보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다른 밀가루 빵, 쿠키보다 몇번 낫죠? 네,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것이 그 과정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청소년 교육과 나왔어요. 청소년 교육과에서 어할때 많이 본것중에 하나는 바로 과정을 계속 가르치자는 겁니다 끈기 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지 아이들이 그 창의력도 생기고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 과정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밥집밥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파란색이 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 그리고 누룽지 만드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누룽지. 누룽지는, 어, 저는 백0로도 하고요. 현미로 같이 섞어서도 합니다. 어,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는 5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어, 누룽지 기계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누룽지 기계는 한 10만원 정도면 사죠. 더 싸게 하려면. 요즘에 땡땡 마켓이라고 있잖아요. 뭐, 땅근 하는 거 있죠. 그 땅근 하는 그 마켓에서 구매를 하면 어, 아주 5만원, 뭐 몇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사가지고 해보시면 정말 쉽게 간식거리 만들 수 있습니다. 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밀가루 빵 쿠키 대신에 누룽지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살찔 염려가 없어요. 네, 그래서 딱 보면 한 35g 씩한게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 많이 해봤는데 딱 적당한 그 무게는 35g입니다. 여러분 35g씩 한번 해서 그렇게 누룽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랑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물론 뜨거우니까 기계가 뜨거우니까 아이들한테 주의는 주셔야죠. 뚜룽지로 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자 찹쌀과 일반 맵쌀을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어, 찹쌀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랬죠. 수양미도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랬죠. 그걸 합포장 상품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면더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바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시험 볼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어, 일 때문에 뭐 남편이 이것저것 뭐 제대로 밥을 못 먹는다 할때이 찹쌀을 많이 섞어주시면 어, 소화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스스 때문에 영양이 어, 밥을 소화 못시키는 그런 불당사가 없어집니다 시험 볼때 면접 볼때 그런 중요한 날스트레스 민감해지잖아 그러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어, 중요한 시험 볼때 찹쌀 많이 섞어주세요 왜? 속이 편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수록 속은, 속에서는 소화 능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얹힐 수가 있어요. 그건 시험다 망쳐요. 그래서 일부러 그 수험, 그, 그 수능날, 그 뉴스에서 항상 강조해줘. 수험생한테 소화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라고 뉴스에서 앵커가 말을 해줍니다. 이유가 뭔가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이 찹쌀 섞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있는 거예요. 예 얘가 제가, 제가 아, 그리고 요 상품들이 어떻게 그 생산돼서 배송이 되는지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양만 간척지 쌀이에요 남양만 간척지에서 가을에 수매를 합니다 농민들한테 계약 재배를 한 것을 저 뒤에 보이는 어, 어, 곡물 전용 창고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곡물 전용 창고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gfp 인증 마크가 있는 생산 우수 생산 시설에서 어, 생산합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드스 재질의 생산 시설이 보이죠. 깨끗한. 스탠리스 재질의 GAP 마크 우수 생산자 시설에서 구, 그, 생산하고 품질 검사도 꼼꼼히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깨끗한 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이렇게 택배 박스에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발송해 드리니까 믿고 지금 구매해 주세요. 햇살들이 마크 수양비 딱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햇살들이 딱 보이시죠? 네. 지금 구매해 주세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하트가 벌써 이렇게 많이 늘었네 지금까지 어, 어,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책팅 어, 걸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